우린 그럼 갇힌 거야? 근데 어차피 학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네. 그건 그렇긴 하지만.. 응. 너가 갇힌다고 갇힐 애는 아니잖아? 야 그건 근데.. 그랬어. 근데 얘들아 혹시 그.. 평화의 과즙 혹시 안 먹고 가지고 있는 애 있니? 과즙? 어난 받자마자 다 먹었는데? 어, 있긴 인, 있는데.. 난 먹어보려가지고.. 몇개 있니? 나 이거라도 좀 줄까? 이렇게 필요한데? 어 아니야 그 과즙만 어 나나코 고마워 근데 과즙만 필요해서 어한 다섯 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다섯 개 아, 어. 그래 어내내 방이랑 꽃체적이다 상당히 꽃체적이고만 아 고마워 그럴까? 근데 전에 간식이 왜 이렇게 많은 가어아나그뭐 상품 뭐 이런 걸로도 바꾸고 뭐 그랬지 심부름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어 아 그런 거지 응. 어제 응. 어, 금수룩 아니야? 그럼. 야 옥수야 너 지금 이간질하는 거니? 야, 설마 어, 황닥이 보면서 아, 기분 풀어 진짜, 어, 애들아 황닥이 보면서 기분 풀어 야 아니, 나는 기분 좋소 금소야 이거 이거 뭐네 음. 동생이라는데? 뭐가 내 동생이란 말이오 저거, 바로 나얘 배대지에 달려있는 저거시 같은 거 우리 저거는 저희. 닭이잖소 나는 소요 소 그래 네 동생이래 내 동생이 왜 닭이오? 그렇대 옥수가 그랬소 내동생이요 난 동생이 없어 너. 아이고 홀딱쇼! 아니, 아 네, 나는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어 난리야 이게 아기 가자 이제 아제 재워 응. 어? 어? 내 주작이 와있나보 아니, 주작있있아보다어 어? 없데데 아니, 아여아와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도서관에서 책 빌려온 거 있지? 그거 여기다가 일단 다존나 넣어놓고 꼭 이렇게 좀 뭐냐? 그런, 그런 애들 있거든? 그 도서관에서 책빌려 가지고 반납 안 하는 애들? 바로 나야 킥킥 응 <웃음> 그게 바로 나야 나였나 나였나 응 나고요 응 킥킥 도서관 대여 빌로 나였나 나였나 응. 일단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걸 갖고 있거든? 음, 이게 뭐지 근데? 뭐야 이거 이거 맨 처음에 있는 건 근데 약간 좀 가운데 있는 건 약간 좀 마술이 같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 마술이 거시기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진짜 거시기라는 게 아니고? 에뭐뭔 네, 말인지 알겠죠? 어, 이건 그에 대한 보답이오 다의 비밀이야기 아, 뭐야 나 템줄줄 알았는데 단군과 도훈의 자매전쟁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니? 지금도 굉장히 은밀히 내려오는 모두가 쉬쉬하는 이야기지만 그것마저도 단군의 입장에서 쓰여진 날조라는 말이 있어 역사는 승자의 전리품이라나 뭐라나 라는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사베 여기지 혹시 여기 과원이메사건인가 라고 딱딱 빨리 가도록 합시다 아 반촌에도 한번 가봐야되는데 그죠 <웃음> <웃음> 내일 반촌에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일단 오늘은 자기 전에 읽어야 되거든요 아까 책 존나 빌려왔기 때문에 아까 거기 단군에 대한 책이 있었단 말이야 단군 책을 좀 읽어놓고 <웃음> 안녕 우리 애기 나라오라 주작이요 잠깐 놓고 어? 이거 어제 읽었나? 납품을 읽지 납품처 주작권 매점 쫀디기 한 박스 10량이야? 간호룸 재료 갑자기.. 응? 뭐야 납품일지 아니야? 갑자기 왜 학교 같은 걸 세운다고 난리인건지 멀리까지 납품 와야되는데 힘들어 죽겠구만 설마 아직 그분이 계신 곳을 못 찾은건가? 응? 일단 납품 목록 써있고요 오늘은 받을 돈이 좀 솔솔하구만 아까 그 담배 한테 피면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걸슬좀 훔쳐보니 들어보니 단군님은 혼이 스민 세 가지 보물과 의식이 있어야만 답하신다는데 무슨 신이 악마 소환술 같은 걸한남 키키 별 쓰잘데 없는 소리도 다 듣네 응? 그럼 이그분은 단군이 아니라 아까 그 도혼인가 그 사람인가 본데? 그치? 납품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대장간을 발견했는데 무슨 학교 대장간이 있지? 숲속에서 가끔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는 게 요괴한테 홀리는 기분이 들어 영 별로다. 이 일도 며칠만 더 하면 끝이니 반총 가서 국밥이나 한 삽을 해야겠군. 어? 며칠만 하면 끝이라고? 매매에게 슬쩍 물어보니 대장간은 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받는 검을 만드는 곳이라 하던데 궁금하다. 학생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있네. 쳇 결계인가? 주점 가서 막걸리 한 사발 하고 배들들기면서 자야겠군. 근데 학생들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그죠? 왜냐면은 아까 그 뭐야 우리도 그거 열쇠를 못 발견했으면 그거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치? 곰과문과 범과문 이야기 1화 단군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며칠이 지난 후 단군님은 곰과문과 범과문을 부르셨어. 각 가문의 인재를 데려오라는 말씀에 곰가문에서는 저궁, 범가문에서는 저코가 도착하였소. 각 가문의 우수한 자들만 데려와서 그런지 그들의 눈은 아주 빛이 났소.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을 내렸다보던 단군님은 입을 열었소. 내쑥 한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줄 더이니 어, 이것을 먹고 100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살도록 하여라. 백일 동안인데 많은 스무 개를 어떻게 버텨낸 거 아닌가? 거의 뭐 뒤질 라는 건가? 뭐다이어인가 단군님의 말에 그들은 아연 실색하여 단군님을 바라보았소. 다음에 계속 아 뭐야? 응? 네? 뭐야? 일화밖에 없어 근데? 초설정 인기 스트리머였던 내가 이 세계로 회귀했더니 지대절탱 왕간지 모범 고양이가 된 건에 대하여. 지은이 김지구 젤리. 아 여기가 어디지? 깨질듯이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다 그려놓은 듯한 하얀 구름과 커다란 옛 건물 분명 난 방송을 하다 급히 벙타임을 가지는 중이었다 거기 전에 이상한 물이 있구만 전네 누구인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수상한 자는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소 저는 스트리머라고 스트리머 아세요?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방송이 뭔지 아시죠? 나는 열정적으로 나의 정체에 대해 설명했지만 눈앞에 한복을 입은 사람은 듣는 눈마은눈 그저 화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수상한 자연이 조사를 해야겠소. 이상한 자의 손에 끌려 잡혀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 끌려가는 와중에 본건 화려한 연못과 넓게 펼쳐진 하늘? 응? 음? 공중에 떠있는 섭이었다. 집에 가려면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 어서 따라오시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쇳덩어리 냄새 그리고 비릿한 냄새 벽 곳곳에 걸려있는 섬뜩한 무기들 어? 이거, 이거 대장간 아니야? 띵띵띵 이 없는 매점 에? 아 뭐야 무기들 이 없는 매점 존디기와 단돈 2냥존디기와 사랑이야기 메뉴 추가 이 메뉴를 구매하시면 흥미진진한 사랑이야기와 함께 존디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보세요아 어이없네 아. <웃음> 아 진짜 개호의 네아 진짜 어. 어 뭐야 저자 황금소 <웃음> 에? 아니 지가 지가 써놓은 책을 지가 읽고 있어 오늘 난 당군님은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이며 현재이고 과거입니다 언제나 당군님을 사랑합시다 이게 끝이야 내용도 야 사기꾼 아. 망치와 대장장이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대장장이가 살았소. 대장장이는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소. 어느 날 대장장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투명한 막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겠소? 대장장이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올라갔소. 산에 올라가자 대장장이의 손끝에 반짝거리는 뭔가가 닿았소. 그것을 떼어나자 날카롭게 변해 손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대장장이는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손바닥을 보았소. 그리 하늘을 가로막는 무언가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대장장이는 바깥이 궁금해졌소. 대장장이는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왔소 하늘을 부실 수 있는 것 망치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소 대박돌돌 오늘의 운세 운의 흐름이 병전환날입니다 모든 것이 산뜻하게 흘러오겠네요 주변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요 행운의 색 보라색 행운의 소지품 지구젤리 행운의 음식 가지중국밥 뭐야 참나 어우 하... 뭐야 뭐야 우수동 어, 살아왔나보다. 존나 응. 어디 보자 아, 그 유생들은 잘 자고 있는 겐지 모르겠소 옥스 혹시... 뭐 한번만 더거 응. 누군가? 거 누군가? 어 옥스 들켰다 방실로 갔습니다 어해 옥스 유생 왜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돌아다니는 겐가 아, 아 배탈이 났습니다 싹제 <웃음> 기숙사는 너무 춥고 외롭고 배탈도 납니다 상남실 가서 차 안됩니까 싸. 아니, 아이 시끄러운 새는 무엇이오? <웃음> 이번에 신물물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양이가 1등을 뽑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소까? <웃음> 시리... 네, 쌤. 자네 그 옷이나 갈아입고 오게나. <웃음> 어, 그럼 저 상담실 가서 자 됩니까, 쌤? 그대 자네에게 그좀 그... 나눌 말이 있으니 그 갈아입고 오게나. 응? 근데 저 상담실에 옷이 있습니다. 옷이 다 거기 있어요, 쌤. 아, 제 방이니까요. 너무 머리야... 헤헤 <웃음> 따라오게나 네쌉그 다른 유생들은 다 자고 있는 게 맞는가? 에? 아까 다 기숙사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쌉뽀 어? 그렇소? 이거 지금 누가 와그작 와그작 못뭐 먹는 소리 아니었는가? 제 방구 소리인 듯합니다 쌉제 방구 소리가 약간 자네는 방구도 와그작 거리면서 끼는가? 배가 너무 따라가자. 아픕니다 쌉아 빨리 가시오 네쌉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앉아 뭐 자...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아, 어 풍삽. 자네 뭐하는 겐가? 예, 아니 옥수가 밤에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옥수가 목류병인 것 같아서 따라 나왔는데요. 거해 그 옥수 유생은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거그 어딜 간 겐가? 어, 옥수는 어디 갔어요? 거그 없었는가? 없었는데. 아, 거그 자네. 사라졌어요. 아알겠어그아 그 골치가 아프어 서재 유생들은 들어가시오. 예. 자네는 왜 나오는가? 아니 옥수가 에, 목류병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옥수 빨리 찾아주세요 훅, 훅, 저는 올라오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그 자네가 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 이해하겠네 그래도 예, 예. 이밤 늦게 그 유생들이 돌아다닌다고 그 자네가 직접 나서지 말고 이 스승을 불러야지 그 위험하게 아 그럼 어떻게 부르나요? 응? 그 마음으로 외치면은 내가 알아서 올 것이오 아, 그델레바시를 이용하시는군요. 어, 자네도잘안 아는가 보. 그 어, 올라가시오. 예, 알죠, 알죠. 예, 예, 예. 그 신발이 참 멋지구려. 그렇죠? 킥킥킥. 뭐, 혹시 어디 갔어? 아니, 수랑 춘삽이랑 둘이 흠박인 거 아니야? 혹수 방금 거기 내려간 거때 봤는데, 그렇지? 옥수 바로 옆에서 사라졌는데? 풍사본 <목소리> 거기 밑으로 떨어지는 거 내가 봤거든 근데 옥수는 옥수는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도 믿고 있진 않아 어. 다들 믿기에는 너무 본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믿기는 좀 그런데 그치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된거지 이 이해를 도하네 진짜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디 간 건지 참나원어이가어네 다들 최소 1 2지가 아니라 단군 자리를 노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상하게 이상하게 뭔가 다들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당연하게 내가 여기 입학하고 1등이라고 생각하는 1등이라고 발표한 풍삽도 진짜 이상하고 거기에 의구심을 안 갖는 애들도 이상하고 왜냐면 쟤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다 알던 애들이잖아. 몇명 빼고는 몇 명끼리 막다 알잖아요. 근데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안 물어봐. 내가 초장에 막어어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막 말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치 어디 가면 누구다 이런 이름이 있거나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애들이 아무도 의심을 안 하거든요? 갑자기 자 똥사다 떨어졌더니 갑자기 전교 1등 된 건에 대하여 거의 무슨 라노벨이 따로 없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도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그죠? 가기 전에 얘기 하나만 더 해줄게 할게. 반촌 갔을 때 어제 아리가 날 쳐다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어. 반촌 가기 전후로 아리가 계속 나를 쳐다보더라고. 근처에 계속 아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나를 지켜보던데? 아리도 이상하고 방금 정황으로 옥수가 진짜 수상해졌고 뭔가, 울지는 정말 진짜 가문을 일으키고 싶어서 온것 같고, 근데 비용이는 저렇게 어린데 쟤를 왜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금손는뭐 그 당군 좋아해서 왔다고 하는데, 당군 좋아해서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컨셉일 수도 있잖아. 의심받지 않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 같은 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또 웃긴 건 당군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거임. 단군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간 전 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의 의심을 받는 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도록 합시다. 때각 여러분도 간에 평안, 양평안, 가평, 양평, 가평, 양평 하산.